자 이거를 받아주세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팀의 그 퍼센테이지? 1위부터 3위까지 꼽는다면? 퍼센테이지요? 네좀좀 법과습을 한다 아 공동 1등 같은데요 다 아이고 <웃음> <웃음> 어. 패드를 보여주시고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? 일단 제혁이는좀제혁이가 음. 아마 MVP를 한 번도 못, 받았, 못 받았죠 음.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혁이가다 MVP를 받을 만한 경기를 다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다 꾸준히 음. 그래서 이제 제혁이를 1등 줬고 음. 이제 태민이도 뭐 계속 잘 해주니까 3등은 보성인데 솔직히 다 엄청 잘, 계속 잘 해줬는데 그냥 좀 그냥 보성이는 그냥 3위 해도 안 삐질 것 같아서 3위로 했습니다 <웃음>